아니 로드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. 해가지고 찾는 거라. 제 2의 고향도 되는 거죠? 에이. <웃음> 신천시장 하면은 형이 먹을 게다 여기인데 형이 여기서 먹었는데. 그래서 출발입니다. 제가 여기 또 신천시장 꽉 잡고 있거든요. 7년 차인데 여기 저희 영병 소수술도 좀 갔던데인데 양고기 집이바를임 <웃음> 여기인데 여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. 그리고 여기 5시 오픈인데요 예약 안 하고 갈수 있는 무조건 5시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아, 잠깐만. 여기 여기 여기, 있네. 여기 여기 여기 아 없으면 없으면 서울 할 거랬어요. 네. 그리고 여기가 양고기 집인데 삿포로식 카레를 나오는데 카레가 정말 맛있어요. 세트 메뉴에 오뎅탕이랑 카레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카레 고르면 일단 밥한 공기는.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. 네, 이게 오뎅탕이고요. 그리고 이게 오뎅탕이 또 스지 오뎅탕이라고 그 도가니탕에 그, 그게 그 같이 들어가요. 힘줄 같은 게. 아 맛있어요. 이제 어, 형들 그거 다 했을 것 같은데, 몽짬뽕. 형들이 다 맛있다고 형들이 데리고 와줬었는데 여기 국물이 걸쭉하더라고요. 아니, 여기 월요일, 화요일은 안 하거든요. 여기. 저 신입 때. 야 근데 똑같은데 여기니 아니요. 여기에 국수만. 강남. 강남 슈퍼가 있죠. 네, 여기 아 여기는... 여기가 지금 시우구나 네, 네, 네 여기... 팬분도 유튜브로 되게 많이 그막최충이하고 최승영하고 네. 여기서 먹방 많이 했잖아요. 그게 마지막 그게 아마 마지막 해로예아 네. 맞아요 맞아요. 네. 경산 맛집은 여기가 이제 꽃삼겹이 파는데요. 제가 뭐 경산에서 먹어본 삼겹살 중에서는 여기가 원탑이고요. 여기 뭐 주차장도 여기 크게 잘돼 있고 뭐 따로 막 이렇게 막 광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. 예, 네. <웃음> 고기하고 다음에 정골 같은 게 있는데 예, 고기 이런 이런 살짝 이런 비주얼로 나오는데. 와 여기 가면 진짜 거의 인당 5인분 정도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삼겹살 맛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뚜껑 이거 에 꽂혀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부디찌개도 먹고 싶고 제육볶음도 먹고 싶을 때갈수 있는 볼까? 아~, 아 장원 좋잖아요. 아~ 여기 제육볶음. 아, 제육볶음. 아, 아시죠 아~ 여기 맛있습니다 저는 꼭 식사할 때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지만제 소울푸드 중에 제육볶음이 들어가 있고 전또쌈 싸먹는 거 좋아하는데 쌈싸을때좀 퍽퍽하다. 그럼 이제 부대찌개 국물도 좀 먹고 아 여기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식사할 때는 여기를 꼭 가는 거 같아요 여기저기 여기 사동쪽인데요 여기 살짝 이런 비주얼인데 어... 여기 살짝 아는 사람만 가는 맛집이거든요 아 여긴 진짜 추천드립니다 좀 많이, 많이 매워 보이는 진짜 별로 안 맵거든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정도면은 다 먹을 수 있는 정도라서 여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는 맛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? <웃음> 마지막 하나씩만 넣으시죠 네 아 구공탄은 1등지 이 제가 막창에 이 약간 동글동글한 거 와. 막창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씹을 때 폭신폭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있고 저는 이 막창 먹을 때그 소스 주잖아요 막장 소스 그거 잘안 먹고 기름장이나 따로 소금만 달라고 해서 먹으면 은 고소한 맛이 훨씬 풍부하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는 또 유명한 게 막창을 다 먹고 된장찌개 시킨 다음에 밥을 말아가지고 불 위에 이제 원래 된장죽을 해먹으면 와, 이게, 이게 사실 좀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해요 와, 너무 먹고 싶은데? <웃음> 여긴 제 최애 집입니다 <웃음> 현, 현재도 가보고 침새로 좋아하시네요 아니, 아니, 아니 닭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아니 닭을 좋아하는 여기가 거. 찜닭집인데요 여기 가면 찜닭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제육볶음 제육볶음입니다 근데 제육에서 진짜 맛이 진짜 많이 나서 그냥 가끔씩 지나가다가 어, 여기 영대네 하면 한번 정도 가볼 만한 집 아, 여기는 오, 진짜 오. 맛있습니다 이게 체인이잖아. 네,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배달로 계대 배달 쪽에도 구워갔었어요. 있어가지고. 아 그래서 항상 처음 보는 후배가 형밥 사주세요 하면 데리고 가요. <웃음> 태인이도 신인 때 갔었고 최응이 형도 처음 왔을 때 갔었고 거의 다선수들은 거의 다, 다 가봤을 걸요 여기는. 아 제육 맛집 찜닭인데 제육 맛집. 네 형들도 다 그랬어요. 고향 맛집 즉석 떡볶이 독쿠키군. 여기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옛날에는 간판 이러지 않았는데. 아 여기다. 어 이거 이거였어요 원래. 볶음밥도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다 맛있고 명소야 명소라기보다는 부천에 만화가 유명하거든요 만화 박물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만화, 만화가 유명해요 부천이 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많아요 부천이 고 저도 가보진 않았어도 축구팀도 있고 명절에는 좀 가족이랑 다 같이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추석 때도 저희는 야구를 하니까 야구 보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데 가족끼리 모이셔서 맛있는 식사 하시고 식사 다 하시면은 TV 틀어가지고 저희, 저희 삼성다이어즈 <웃음> 야구 보면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모두 재밌는 추석 보내시고요. 저희는 열심히 시합해가지고 야구장 오시는 팬들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